1960년대 강원도에 잠시 머물 때 일이다. 한겨울에 한계령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겨우 길을 찾아가며 걷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산골마을이 나타났다.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민가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라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빼고 집 안을 살폈다. 그때 믿지 못할 풍경을 목격했다. 네다섯 명의 일가족이 방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중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해서 겨우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가족의 가장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만 겨우 먹고 무조건 잡니다. 움직이면 배가 고파져서요.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터라 그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60년대 말이면 산업화,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시는 먹고 살만한 때였다. 하지만 그 혜택이 아직 산골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나는 배낭을 뒤져 갖고 있던 통조림 같은 음식들을 모두 그 가족에게 주었다. 그 마을을 떠나면서 곧만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 사람도 겨울잠을 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이 과연 잘살수 있을까? 문화광대국이 될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세월을 지나왔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1960년대, 나의 또 다른 추억 한편에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가 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난영 씨에 관련한 물건들을 수집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최초로 녹음한 레코드부터 죽음기, 쇼브로마이드는 3천 장 가까이 소장하게 되었다. 이난영 씨 뿐만 아니라 남진 씨도 좋아해 그의 쇼브로마이드도 300장 가까이 수집했다. 이 모두 황학동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정성을 다해 찾아낸 물건들이다. 팬으로서 이난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목포사랑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때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는 등 가슴 아픈 민족수탈의 현장이었지만 목포는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예향의 도시이다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동양화가 남농허건 한국춤의 명인 임해방 등 수많은 예술가 문학가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몇년전 명창 임방울씨의 릴테이프 등 소중한 자료를 광주에 기증한 적이 있듯이 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난영 씨의 자료들과 목포와 관련된 귀한 소장품들을 목포에 기증하고 싶었다. 목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포가 다소 시끄러워졌다. 때 아닌 정치 공방으로 목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대화의 정치를 담고 있는 예향의 도시 목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걱정된다. 지금은 목포에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 사진으로 찍어 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직접 전시하면 좋겠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진으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나의 소박한 꿈은 목포가 다시 조용해지면 근대화의 정경을 담고 있는 목포의 어느 박물관에 목포 관련 소장품들을 가지런히 전시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이난영 씨의 유가족분들과 남진 씨를 꼭 모시고 싶다. 그분들께서 자신도 갖고 있지 않은 소장품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만 해도 유쾌하다.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을 낳은 도시이면서 조선의 수많은 정치가들을 흑산도, 진도 등으로 유배를 보낸 곳이기도 하다. 목포는 큰 정치를 할수 있는 터전이자 동시에 목포의 뜻을 어기는 정치인들을 정치판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의 혼이 깃든 목포가 다시 조용해지길 바란다.